신규 코드 이제 바이크 모드. 와, 야 미친 거 아니야? 와! 음, 야. 으 음,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 보다니. 테르나크스 저번에 엑시더로 플레이해 보려고 했었죠. 오늘 계속 플레이 해볼 건데 이제 루트를 정해야 돼요 선으로 갔다 악으로 가볼까? 선 루트로 갔다가 악으로 가기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숨겨진 엔딩이 정말 많대요 그 루트뿐만이 아니라 숨겨진 요소들을 보면서 루트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엔딩을 많이 봐서 책을 모아야 나중에 되게 특이한 것도 보고 그럴 수가 있대요 자, 멋있게 등장을 한 우리 엑시더 여기서 가까이 와가지고 좀비가 저한테 오잖아요. 좀비를 잡지 않고 다시 뒤돌아서 가까이 다가간 다음에 방금 그건 괴물? 공장님 우리 나가야지 않을까요? 어 가자 가자 여기서 나가죠. 아 머리봐 장발이야. <웃음> 자 이렇게 무사히 엔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사의 길, 겁쟁이 아이고, 표지 봐봐 <웃음> 개기없네 라이브라리에서 새로운 책을 한번 봅시다 겁쟁이 폭력은 절대 해답이 될수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죠 잘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코드지? 오, 플래시 게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신기하네 역시 게임의 역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진화했어 일러스트가 대박! 자 빨리 적어봐 아트 푸근인게 뭐라는 거야? 맘마메야 일단 머가리를 열심히 찍어봅시다 이오 이거 범위가 진짜 넓다 하단 공격도 기본이네 하단 공격이 아예 따로 있기는 한데 이 상태로도 잘만 찍으면 하단 공격이 돼요 리치도더 길고 범위도 넓고 아주 마음에 들어. 우와! 일러스트 야만전사 개멋있던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으로 갔다가 악으로 가는 거니까 도와주기. 어, 단점이 하나가 있네. 공속이 개 느려. 악은 어느 시점에서 빠질 거냐고요? 잘 모르겠네. 어느 지점에서부터 그거를 해야 되냐. 일단, 게임 위저들을 다 켜봅시다. 예,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가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피가 한 5초 쏟아지는데요. 쉽게 본 엔딩이니만큼 플레이에 딱히 지장 없는 쓸데없는 코드를 준것 같아요. 아니 근데 코드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다는데 인페르낙스 코드 여기 있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I O P P. 생명이 99개. J S.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신규 코드 해제, 바이크 모드. 와, 야, 미친 거아니야 와! 어허! 어, 야, 미쳤는데요, 이거? 개 좋은데? 뭐, 어, Z키를 누르면은, 내릴 수 있어. 아, 베베베베. 오, 또 뭐야, 이거. 전기톤모드 어 뭐야 오 지속 딜인가봐 오 근데 이러면 도끼전사로 한 의미가 없으니까 전기톤모드는 다음에 하고 개빨리 하기 위해서 바이크모드로 갈까요? 바이크로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제트팩을 키면은 바이크가 꺼지네 그럼 무한 점프의 바이크모드로 해보자 이게 악마의 힘으로 지금 얻은 건가? <웃음> 아까 무기 소환할 때막 악마의 영혼들이 나왔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나 악성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지? 와 이속 개빨라 와 이게 어? 데미지를 입지는 않는데 피격 판정이 있네? 그리고 한번 치면은 대쉬가 끊겨요 아, 이 오토바이가 모든 엔딩을 다 봐야 얻을 수 있는 코드예요 아, 근데 이러면 엑시더로 플레이한 의미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오토바이 내릴까? 안 돼, 나이 석도 뽕에 취해서 절대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거 없이 살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 뭐야,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 이거? 설마 못 내려가요, 이거? 밑에 점프가 안 돼! 장난해? 아 오토바이 불편하다. 바이크 포기합시다. 도끼도 좀 봐야지. 여러분 이제 저희는 즐길거 거의 다 즐겼고 훈수만 좀 해주실래요? 이게 선에서 악루트로 가는건데 어느 지점에서 악을 가는게 맞는걸까요? 훈수 안듣고 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될수도 있어서 악에서 선은 보이는데 선에서 악루트 도전과제가 안보인다고? 악루트로 게임을 완료하십시오 극악이 아니라 그냥 악루트로 게임을 완료해야되는것도 있구나 미래로 이동해 아자제를 물리치십시오 악 성향이 되었다가 다시 선 성향이 되어 게임을 클리어하십시오 토네이도를 불러내십시오? 모든 일을 탕크레드에게 미루십시오 뭐지 이건? 악 성향으로 바뀌는 모든 조각상에 저장하십시오 그러네! 악에서 선으로 가는 거 밖에 없는데? 자 일단 게임을 새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선성향에서 악성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 도전과제는 없고 악성향에서 선성향으로 가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볼건데 도입부에서 코나미 코드? 위위 아래 아래 좌우 좌우 AB? 그걸 입력하면 뭐 반응이 있대요 BA에요? 위위 아래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BA 오! 더! 데모닉 Curse has begun! <웃음> 뭐지 이건? Let's attack aggressively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해보자고 오! 뭐야? 바로 이렇게 시작이에요? <웃음> 잠야 이거 이 게임 어디서 봤는데 이거 뭐지? 콘드라에요 콘트라가 맞는거 같아 콘트라모드래요콘트라모드 그러면 엑시더는 포기하고 이걸로 가자 일단 와 미쳤다 총알이 무제한이야 그러면은 악성향이었다가 선성향으로 바뀌는거니까 처치하기로 갈게요 와 이것도 일러 새로 찍었네 미쳤다 다음에 나도 이렇게 되면 자비로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오! 약간 달라 일러가 지금 어깨가 민소매 티에요 잠깐만, 캐릭터 이름도 다른 것 같은데? 아, 여기에서 바이크 모드까지 하면은 이제 금상첨화네 아니, 무적을 그냥 끄자! 무적을 끄고 싸워보자 <웃음> 와, 바이크 진짜 좋긴 하네! 아이, 스피드에 저장하고 오, 얜 저장을 특이하게 하네? 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파이팅 외치는데요? 어? 잠깐만! 야! 나 이상한거 발견했어! 바이크 탈때 그냥 무적인데요? 어! 이거봐! 바이크 탈땐 그냥 자체가 무적이네! 데미지를 바이크가 대신 받고 있는건가? 아, 아유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애들한테 너 죽여달라고 할게! 조금만 기다려! 어이 친구들! 한잔 합시다! 바로 그거요! 루트 공략 찾기 했는데 직접 봐주세요 첫번째 남자 도우라고 적혀있어서 어 첫번째 사람을 도와주고 퀘스트를 다 받은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깨지 말래요 뭐 어쨌든 이거 봅시다 악성형이 됐다가 다시 선성형이 되는 게임 클리어 붉은 옷을 입은 후 선루트 퀘스트를 진행하면 돼. 처음 만나는 남자 처치하기 선택 여기선 또 얘기가 다른데요? 초반에 선 수치를 올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붉은 옷을 입을 만큼만 악수치를 높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클리어 방법이 다를 수있음 아... 그렇군요. 오차범위가 있네요. 일단 처치하기 했어요! 그죠? 처치하기 했고 다른 소포에 있는 아래 3개의 쾌를 받아두기. 붉은 해골. 이건 맨 오른쪽에 위치한 노인쾌. 다리문제, 농장소. 좀 다리문제 퀘스트만 수행. 악성향이 높으면 마을 사람들이 쾌를 안 맡기기 때문에 미리 꼭 받아둡시다. 받아두기만 하고 절대 깨지 마세요. 선수치 올라갑니다. 서로잡힌 <웃음> 남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됨. 그 다음에 갑자기 돌변해서 금화를 털고, 아, 아니구나. 계속 악 루트로 가고 있는 거구나. 첫 번째 소환쾌를 완료하면 붉은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아씨, 너무 어려운데? 최악 루트로 게임하다가 내, 네크로노미콘 책 얻기 전 마지막 보스를 깨면 악루트 완료 그가 가기 전에 그냥 최종 보스를 죽이면 되는 거구나 네크로노미콘을 소유한 채그레고르에게 말걸면 미래로 이동가능 엥? 우리 저번에 네크로노미콘 얻은 상태에서 그레고르한테말 걸지 않았어요? 미래로 안 갔는데? 아 도감이 95% 이상이어야 돼요? 이 조건이? 와 오케이 아이 m 맘 m 일단, 퀘스트는 있는 거다 받아놓으라, 했지? 이거 무기도 총으로 파나? 우와, 탱크탑을 파네? 어. 와, 무기도 탄약이야. 총알로 돼 있어. 와. 오, 몸 색깔이 바뀌었어요. 금화 털고, 성서 파괴하고. 성서 파괴 캐는 아직 안 받아서, 일단 금화만 털겠습니다. 어뭐 하시는 거죠? 닥쳐! 이 다음에 성서 파괴? 해야돼요 성서 퀘스트 주네요? 파괴해버립시다잉? 밤에 가면 아무도 들키지 않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빨리 가면 되겠네요 밤 됐으니까 어! 큰일났다! 야 여기 밤중에 도적들 나오는데 아 점프해서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구나 다행이다 <웃음> 저 퀘스트 깨면 큰일나는데 선수치 올라요? 꼭 파괴해야하나? 아로 부셔왜 안부서져? 방금 너 미사일 달리지 않았니? 방금 뭘 본거지? 자 이제 성서 파괴하고 퀘스트 완료하고 아르코스에 있는 필립에게 말을 걸어 은신처로 들어간 뒤 한스의 침묵 퀘스트와 첫번째 소환 쾌 두개를 반난다 오케이 아르코스로 가야돼 아르코스 내려봐라 지금 완벽하게 저 공략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빨간 옷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악성향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감안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해볼게 사람이 말이야 어, 너무 착하면 안돼 적당히 악하기도 하고 적당히 선하기도 해야지 번개네요 아니 번개도 어차피 필요하기는 해 어디 따발총 데미지 좀 볼까? 방금 실루엣 뭐였지? 화이팅! 부셔! 구슬 보이지도 않는데 죽었어! 아 근데 꼭 이렇게까지 루트를 봐야겠어? 여러분들도 이제 질리지 않아요? 볼만큼 봤잖아 늘 새롭다고? 너네 인생에 낙이 얼마나 없는거니? 좋아 드디어 얻었다! 가위뿌수기 뭐야. <더더더더더더더더> 어! 빠지? 빨리 돌아가자. 갈 곳이 멀다. 반복적인 루트는 플레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전 지금 매우 불안해요. 자, 아르코스 도착. 여기에서 필립에게 말을 걸어 은신처로 들어간 뒤 한스의 침묵 퀘스트와 첫 번째 소환캐 두 개를 받는다. 필립은 아마 여관에 있을 겁니다. 헤이, 필립! 저희가 공장님을 믿어도 되겠지요 깨우침을 원하시면 여기서 약간 북쪽에 있는 저희 은신처로 오십시오 아무는 진실의 책입니다 열어라 진실의 책! 정답이다 자, 여기서 퀘스트 두 개를 받으라고 했지 다르소프의 한스가 입이 싸더군요 싸다고 한 대만 날려주고 와주십시오 그리고 간부한테 퀘스트를 하나 받을 수 있죠? 공장님 같은 분에게 부탁할 일은 없는데요 나가주시죠 에 뭔가 잘못됐다 선수치가 약간 높은가봐요 아 한스를 죽이고 오자고? 한스야 안녕 이제 그만! 살려줘 죽어 제발 닥치라고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또 또. 어! 됐다!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차례군요 종복을 소환해야 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열쇠를 준 자비스라는 사내가 있습니다 순간 이동 주문을 얻고 그 주문으로 자비스를 데리오셔야 합니다 헤이 자비스 컴히 요! 수고하셨습니다. 보통은 사도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는데 이미 갖고 계신 무기도 잘 어울리는군요 된건가? 자 내가 이게 신캐여가지고 비밀캐여서 빨간 옷을 안주는건가? 원래 주는데 이제 티가 안나는건가? 첫번째 소환캐를 완료하면 붉은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밀링 퀘스트를 수행하고 선수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퀘스트를 깨면됩니다 레요 그다음에 그냥 벨페고르를 처참한 업적 획득이 가능하대요. 이도저도 안 되는 되게 애매한 루트인데 이게. 일단 빨간옷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이로운 퀘스트들을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빨간옷 얻었으니까 절대 안 돼. 예, 돈 퀘스트 주지 않을래? 제발 이 광란을 멈춰 주십시오. 아니, 나 착하게 살건데? 얘들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 초록색옷 예, 상하이 깔맞춤 깔맞춤 못참지 립스틱이라 립스틱! 립스틱을 얻었다! 우와! 야, 총알 색깔도 바뀌네, 이거? 이 친구도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무도한 자여의 분노를 보아라! 예, 조지면 이제 선루트로 가겠지. 엑스트라같이 생겼어요, 이거. 진짜 엑스트라였네 보상은 누가 주는 거야? <웃음> 하나님이 주시나? 역시 하느님. 믿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스케일부러안깬 거라니까 악수치 올라갈까봐. 나쁜 퀘스트는 그냥 보상 안 받으려고요. 괜히 보상 받았다가 악수치 더 올라갈 수도 있어서. 아! 여러분! 또다른 루트가 있다는데 잔만보 엔딩이 있대요 야 이거 저장하고, 그거 일단 보고 갑시다 한대는 위대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얘안재워줘 아이씨 퀘스트 받았어야 됐는데 일단 퀘스트 다 해보자 그냥 보내주세요 미친나, 나 이제 선하게 살거다 잘 가고. 이 창고에서 애들 다 죽여야 돼. 빨리 나와!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뭐야? 한방코이야 나란 존재. 얼마나 강했던 곳인가. 좀 선성향이 됐을까?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퀘스트를 받아보자.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알았어! 나만 믿어! 이제 개착하게 살 거야! 진짜 톡 쳐볼게요! <웃음> 잘 가고 혹시나 휴식이 필요하면은 제 여관에 오셔도 됩니다 일단 저장을 했으니까 잠만보 엔딩부터 봅시다 <웃음> 공장님 같은 분은 부상을 회복하려면 좀더 쉬셔야죠 감사해요? 하루 종일 주무시더군요. 좀더 쉬시겠습니까? 응, 또 잘래. 무엇보다 날락함을 좋아하시는 것 같군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더 쉬다 가시렵니까? 이제 비꼬네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원하는 대로 쉬다 가십시오. 저희 문제 알아서 되겠죠. <웃음> 포기했어, 포기했어. 오 나왔다 나왔다 야 내가 최고야 이런 꿈을 밖에가 불바단데 야 악마들 다 쳐들어왔어 잠이 와 잠이 오냐 방금도 주님 곁으로 한분 가신 것 같은데 아 맞아 이게 슈퍼마리오 패러디라고 하더라고요 슈퍼마리오도 막 열심히 게임했다가 엔딩이 이제 꿈꾸는 거였다. 라는걸로 마무리 짓는 그런 엔딩이 있어가지고 모자도 똑같네 용사의 길 졸음 졸음 한번 봅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야? 아니 수면이 <웃음> 몸에 긍정적인 효과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오 플래시게임 버전과 이것도 똑같.. 똑같네요 약간 좀 보너스로 보는 엔딩들은 책이 굉장히 간단하네요 아 이게 무한만한 코드구나 아 제가 이미 코드 쓴거예요 이거 근데 애초에 이 스킬을 내가 쓸수 있어? 공중 아래아래 아침에 맞는 네이팜의 냄새는 어떤가요? 우와 소류탄 뿌려 개박써 진짜 갓겜이라니까 보면 후! 어차피 5대 천왕을 다 죽여야지 엔딩을볼수 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자 위로? 위로 공격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언제나 믿음직한 2단 점프입니다 오아 위로 공격은 얘가 지금 그냥 이렇게 위로 공격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2단 점프가 더 높이 올라가네요 이렇게 나는 지금 무한 점프여서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점프가 비약적으로 점프가 올라가요 따따따따따따아 우리 어디로 가야되냐 선수치가 올라가는 퀘스트 아! 카츠키로 가면 되네 오케이 카츠키 가자 카츠키 파란... 해골 쫓아내달라는 퀘스트 파란 해골 머가리 깨주면은 선행이 좀 오르겠죠? 살려줘 닥쳐라 우메야 낭마녀석 머가리!!! 칩칩 괴물은 죽었나요? 굿! 이제 좀 선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얘 퀘스트 주려나? 공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엘릭서! 당장 갖다 줄게 뭐야? 다르서포 대성당이 무서운 일이! 조금만 기다려라 엘릭서 사고 바로 갈게! 알라이크서! 아, 그만! 사해 도 봐. 하나면 돼 어이 아저씨! 숙면할 시간이다! 얼렁 자 아마 손소상으로 아르코스에서 이제 퀘스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길 바래야죠 나 이제 할수 있는 거다한거 같은데? 퀘스트할수 있는 거다한거 같거든요? 지금쯤이면 된거 같고 마지막 스킬 얻으러 갑시다 마지막 스킬 얻을 때 신성한 빛만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5대 천왕을 죽이는 거부터 빨리 해봅시다 아 맞다 성당 가가지고 그것도 해야지 이 돌진 공격은 뭘로 나올지가 너무 궁금하네 공격 점프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로켓 돌진 공격 점프 점프 누르면서 공격 누르면 안되고 공격 점프 눌러야 됩니다 공격 점프 빠르게 빨리 죽어 한방에 죽어 한방에 패턴 나오지 말고 그렇지 아이고 착하다 자 이제 성당으로 갑시다 그레고르 다녀오겠습니다 죽기 전에 길을 열어주지. 아, 왜 여기에서 죽여가지고 내가 한참을 걸게 만드는 거야. 아, 어... 어, 힘들었다. 해마라고 하셨나요? 고고. 예배당으로 와달라고? 의논할 문제가 있다고? 어디가? 어디 가는데? 어 하... 어떡하냐...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나? 아이 선성향 되기가 되게 힘드네 판스를 죽인게 엄청나게 악성향으로 갔나봐 그러면 그냥 악루트로 깹시다! 지금 악성향이잖아요 내가 악성향인 상태로 게임을 클리어한 적이 없으니까 악루트 봅시다 어차피 엔딩은 봐야된게 나는 악인을 택하겠다! 아, 근데 이거 주문 외우면 뭐가 좋아져? 우와! 아이 미쳤다, 이건! 와, 애들 녹는 거 봐. 오케이! 한 방에 여러 대 맞을 수도 있네. 어? 뭐야, 어디가! 으아악! 실화야? 아니, 진짜로? 와, 미쳤네, 게임. 나 방금 보스 깨는 꿈 꿨다! <웃음> 오케이, 끝. 또 빠져 죽지 말고 구슬 겁나 쳐, 지금! 뭐야? 뭐야? 어! 어! 다행이다! 야, 보그 걸려서 안 깨지는 줄 알았어! 아, 어, 놀래라. 어이씨 버그가 좀 있네 야 이래놓고 악성향 아니고 너 순교자임 막 이런거 아니죠? 무서워릴거야나게 다시 나네 빨리 열어 배고파 나 밥먹으러 갈거야 에이씨 나오는데만 한시간이네 좀 끄지라! 아 애들 고개 숙이지 않네? 공격도 안해 근데 아, 그각일 때만 고개를 숙이고, 지금은 안 숙이나봐요. 아, 네크로노미콘이 없어서, 그냥 얘랑 싸워야 돼요. 이 수많은 총알 중에 한 대씩 밖에 맞지 않는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간지는 나는데, 딜이. 오케이, 끝. 자. 악이야, 선이야. 악이지? 애초에 선이었으면 쟤네가 공격을 했을, 했겠지. 까하. 도활한 간계로 숙적을 물리쳤다. 심각한 상처도 맥심건의 목숨을 나사가진 못했다. 허나. 어, 뭐야, 무서워. 맥심건공작은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는 육체만 남은 채 세상을 배회했다 비록 잠시 멈추긴 했지만 지금도 새로운 나무이 퍼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뭐야 이 개구리 눈은 우와! 아하 좀비돼서 쫓긴다! <웃음> 악루트로 클리어를 했네요 이번에는 개구리 눈이 아니라 염소 눈이라고? 사의길 추악한 괴물 라이브라리 진행도 95% 지금 몇권몇권먹었냐고요 2, 3, 4, 5 부록, 부록을 먹었어요 1권이 없네 1권, 6권, 7권 이렇게 없는데 뭐몇 권까지 있는지는 모르니까 내가 봤을 때 가장 매력없는 도전과제가 저희가 아까 도전하려고 했던 바로 나의 희생으로 악성형이 됐다가 다시 선성형이 돼서 게임을 클리어하세요 이건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끝나지 않을까 저거? 아닌가? 해봐야 되나? 달성도가 제일 낮은 도전과제다 보니까 궁금하기는 한데 그리고 토네이도를 불러내십시오는 도대체 뭐야? 모든 일을 탕크레드에게 미루십시오 이건 또 뭐고 모든 일을 탕크레드에게 미뤄보자 최선 루트 중에 습득 가능 탕크레드와 교단을 물리쳐라 퀘스트를 진행 중일 때? 첫 번째 은신처를 습격할 때 은신처 문만 열어둔 채로 다른 장소로 한번 이동했다가 은신처 들어가기가 있네요 와... 되게 어렵네 아 이거 처음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도전 과제를 달성을 하려면 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다른 거다 제쳐두고 다른 건 너무 이제 같은 거를 반복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미래로 가는 거를 해봅시다 극선루트로 가서 네크로노미콘까지 얻은 다음에 그레고르한테 가서 네크로노미콘을 전달해줍시다 그러면 미래로 갈수 있거든요 <목소리>